아, 씨. 아. 이게 왜안 돼? 아까 고쳤던 것도 아 진짜 짜증나네 아형다 봤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아, 가스가 계속 쐬요 아니, 가스가 계속 쐬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줘봐 아, 가스 쐬는 거야 쉽게 되지나 아, 계속 고쳐도 안 되던데 어떡해요 음. 내가 고쳐줄 테니까 통이나 쏘고 있어 창현아! 다 됐어! 벌써요? 자 한번 확인해봐 어? 진짜 안 세네? 난 테프론 테이블 아무래도 안되던데 야 물총이야 테프론 테이블 쓰게?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? 설마 완전 접착해버리신 건 아니죠? 아 무슨 소리를 아 이거 사실은 정말 나만 알고 싶은 꿀팁인데 자 바로 이거야 이게 뭔데요? 이거는 라코록이라고 하는건데, 이거면 모든 탄창을 수리할 수 있지 형 아까 보니까 분해 조림만 하는 것 같던데 응, 우리가 쓰는 탄창의 가스가 뭐야? 일종의 냉매잖아 이거는 그 냉매 누설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거든 그래서 탄창 분해하고, 이거 바르고 조림만 했지 네이버에서 라코 나사산 실란트라고 치면 나와 형 이거 보니까 2시간 정도 입고 작업하라는데요? 음, 응, 맞아. 두시간 정도 지나면 완전 경화가 되는데 이 제품은 진공 상태에서 경화가 진행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가스건 정도는 도포하고 조립하고 그냥 바로 사, 사용해도 무방해 어? 그렇다고 바로 가스가 안 세요? 응. 이 제품 정보를 보면 맥시멈 압력이 3000psi까지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우리가 쓰는 가스건의 가스가 노말 가스가 아마 충전 압력이 한600 PSI 정도 돼 그래서 우리가 쓰는 깨스건은뭐 바로 사용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럼 이제 이걸로 탄창을 다수리할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럼 너도 이제 한번 해봐야지저 <웃음> 기계치가 아무나 할수 있다 그랬는데 못한다 그랬는데 누가 쓰겠냐고 우선 분해부터 해봐 하다가 안되면 형이 좀 도와주세요 형 이렇게 바르면 돼요? 대충 바르고 닦아내면 되니까 부담없이 그냥 형이 구멍은 막으면 안 되는 거죠? 어, 그건 막으면 안 되지 형다 했어요 응 음, 한번 확인해봐 어? 진짜 하나도 안 세네요? 이거 정말 꿀팁이니까 오늘 저녁은 네가 쏘는 걸로 아 형, 제가 쏠테니까 몇 개만 더 도와주고 가요 음. 야나 저녁 집에 가서 먹을게 아니 형 내가 산다니까? 형 내가 밥 살게